네, 안녕하세요 MD홍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MD홍이지만 저희 회사 이름은 퀀텀캣이라고 합니다 퀀텀캣은 양자물리학에 등장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는 고양이에요 물리학과 출신인 저에겐 매우 친근한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퀀텀캣이라는 이름을 힘들어합니다 이제와서 쉬운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퀀텀캣이라는 이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퀀텀캣에서 드디어 5 0 a 주행 충전기를 출시합니다. 주행 충전기 출시에 앞서 저희는 100대의 테스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100분과 함께 지난 3달간 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지난주에 KC 인증 통과했고요. 충전기는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열흘 뒤 입고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와 함께 예약 주문을 받겠습니다. 배송에는 아마 최대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품 구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전기 하나 이거는 전선은 저희가 8AWG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길이는 2m 이런 전선이 두개 갑니다. 네.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방금 떨어뜨렸는데요 안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부품이 있어요 요것은 온도 센서입니다 그 영하 3도가 되면 충전을 차단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런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ACC 연결선입니다 요거는 좀 30cm 정도로 짧게 갈 거예요 피부 글까서 전선을 연장해 주셔야 됩니다 신호선이라서 아무 전선이나 쓰시면 돼요 그 테스트 버전에 저희는 이런 앤더슨 단자를 사용했습니다 랜 네, 앤더슨 단자가 너무 굵고 설치도 힘들고요. 뺐다 꼽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제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제품은 XT90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5 0원어충전기 XT90을 사용하면 너무 약한 단자가 아니냐. 저희는 그래서 XT90을 설치하기 전에 일단 접촉저항을 계산해 봤습니다. 측정해 봤어요. 0.001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접촉 저항에서 이 앞단, 입력단과 뒤쪽의 전압 강화까지 해서 계산하면 대략 3트 정도의 열량이 발생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보니까 실제로는 3트 미만의 열량이 발생하더라고요. 여기에 장착된 XT-90은 아마스라는 브랜드 정품입니다. 스펙은 45A로 지속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행 충전을 할때 24시간 쉬지 않고 운전할 수 있나요? 보통 출퇴근할 땐 1시간 그리고 아무리 길어야 6시간, 8시간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충전량은 50에서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해요. 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50A 주행 충전기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50A의 의미는 출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PCB 회로가 있어요. 그 휘로,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이 50A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을 24V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12V를 충전한다. 그러면 대략 저희가 약간 줄였어요. 48A 정도 충전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에서 12로 간다. 입력쪽 전압이 보조배터리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입력이 48 정도 되면 맥스 컷이 걸려요. 그러면 출력은 전압이 높여지면서 한좀더 낮아지겠죠? 저희가 해보니까 대략 그 메인배터리랑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출력이 높을 때는 42A, 3A 정도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1 2 v 배터리로 2 4 v 트 2배 전압이 높게 충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은 아까 48에서 제한이 걸린다고 했죠 48에서 제한이 걸리니까 입력 48 출력 24로 올리면, 올리면 그거는 매단평가 될까요 절반으로 줄어요 이걸로 1 2 v 차량에서 2 4 v 트를 충전한다 그럼 충전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략 2 0페어 초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2페어보다더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배터리가 12V까지 떨어지는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24V 충전 전압이 29V까지 올라가요. 거의 몇 배야? 12에서 29. 3배 가까이 되죠? 그럼 충전량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 16, 17까지도 줄수 있어요. 원칙은 뭐다? 입력이든 출력이든 PCB회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값은 50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약간 50에 딱안 맞추고요. 이 정도 줄였어요. 48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제품은 12V 배터리 전용으로 세팅돼서 출고가 됩니다. 만약에 나는 24V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다 또는 나는 50A는 너무 세 30A 정도로 줄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 배송 메시지에다가 남겨주세요 세팅해가지고 출고해 드릴게요 대신 그런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가지고 공장가서 직원들 없을 때 쭈그리게 앉아서 세팅해야 되거든요 이 제품에 그 DCDC 변환 효율이라고 하죠 전환효율은 감압할 때, 그러니까 메인 배터리가 보조배터리보다 전압이 높을 때는 9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승압할 때, 메인 배터리가 보조배터리보다 전압이 낮을 때는 92% 정도의 효율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이주행충전기를 설치해놓고 한 3주, 4주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충전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꺼져있을 때 대기전력이 몇다트인지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쉬워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배터리 있죠 자동차 배터리에 꼽아주고요 연결시켜 볼까요 자동차 배터리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꺼진 상태예요자 측정이 됩니까 대기전력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충전기를 켜볼게요 얼마나 대기전류가 측정이 되는데 충전은 안하는 상태예요 보조배터리 연결을 안한 상태에 켰습니다 지금 여기 상에서는 0.02 암페 라고 찍혀요 그리고 와트로는 0와트라고 찍히네요 아직 측정이 안됩니다 여기는 0 네. 충전을 안하고 있으면 거의 전기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대기 전력 0 0 1트 정도 돼요. 01A 정도 돼요. 이 정도면 뭐한 달이 아니라 두달 정도 세워놔도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충전기 설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진짜 짧게 할게요.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충전기 스위치를 오프해 놔 주세요. 충전기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됐죠? 그리고 이런 선을 드린다고 했죠?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연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이시죠? 요거는 온도 센서예요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온도 센서 줄이 길어가지고, 걸리적거린다? 그럼 이렇게 케이블 타이 같은 걸 묶어서 앞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난내 배터리는 실제로 너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겨울이 추워질 것 같아. 그럼 그 배터리 위치까지 이 머리를 온도센서를 끌고 가세요. 온도센서를 꼽아줍니다. 꼽았죠? 그리고 ACC 단자도 꼽아주세요. ACC 단자 모르시는 분아 있겠지? 근데 그건 저희 설명서에 추가를 할게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자, 전면에 보면 오른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고 왼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 스위치는 항상 오프로 두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 스위치는 첫 번째 H-C선 연결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 어떻게? 켜요. 켜면 은 켜지면서 충전이 됩니다. 지금 충전량 몇으로 측정되나요? 네. 540. 40A 초반으로 충전이 네. 됐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동을 건게 아니라 이쪽 전압이 낮아져가지고 입력은 이미 48A 된 거야 출력은 약간 40A로 떨어진 거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테스트가 끝났다 다시 꺼요 끕니다 그 후에 ACC선을 퓨즈 박스 ACC 시동을 돌리면 전원이 들어오는 단지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준 다음에 스위치를 어디로 둬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ACC로 두세요. 그러면 시동을 자동차 시동을 켰을 때 충전기가 켜지고 껐을 때 충전기가 꺼집니다. 어때요? 설치 어렵지 않죠? 이제 계기판을 설명드릴게요. 계기판 글씨가 조금해요아 저도 이제 잘 안보입니다. 그래도 잘 볼게요. 요거는 보조배터리 전압이에요. 현재 전압. 보조배터리 전압 지금 14.11 찍히네요 여기 보시면 39라고 보이죠 네. 요거는 현재 충전량이 표시됩니다 이거 저희 100분 테스트 진행하면서 제일 많았던 요청이 야, 나는 당초에 얼마가 충전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랬어 그래서 충전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기판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두 가지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걸 와트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누적 충전량 이에요 근데 이거 껐다 켜지면 초기화 되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밑에 보면 온도도 있고 그런데 요것도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중요한 것보다 위에 두개 보조배터리 전압과 충전량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버튼 자동차 배터리 충전이라고 적힌 버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버튼 항상 오프로 놓고 쓰시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 충전이란 게 뭘까요 자동차 이야, 저희가 이제 또 100번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 우리 캠프 박사장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셨던 건데요 자동차 메인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m o s 모스 t 이라고 있죠 모스펫 스위치 1 5 0어까지 견딜 수 있는 모스펫 스위치를 안에 넣어서 스위치를 켜면 충전이 안되고 두 배터리가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된 상태라면 이거를 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전은 멈췄습니다. 보이죠? 충전은 멈췄고요. 자 어떻게 여기 소비전력 어떻게 되죠? 2.5암페어 아, 2.5암페어, 3암페어 이쪽에서 지금 보조배터리에서 메인쪽으로 충전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충전기능이라기보단 보조배터리 전기를 메쪽으로 점프시킨 거죠 지금은 두 배터리 전압이 비슷해가지고 약간만 충전되는데 납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면 한몇십0암 정도까지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스위치를 이용해서 두 배터리를 연결한 거예요. 여기 주의사항 적었어요. 주의,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시동을 절대로 걸지 마세요. 만약에 승질 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 아, 살리려고 해. 점프시켰어. 그리고 딱 충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시동 걸때땡겨 쓰는 전기는 순간... 최대 600A까지도 됩니다. 어마무시해요 여기 스위치 못 알았다고 했죠? 150A짜리 스위치예요. 딱 시동 거는 순간 스위치가 바짝하면서 깨집니다. 이런 사고 분명히 날 거고요. AS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런 하자가 있을 줄 알고 만든 제품이에요. 망가질 줄 알고. 왜?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시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 스위치 점프 스위치에요. 점프 스위치 망가진다고 충전기 기능에 지장이 있을까요? 분리된 회로에요. 아예. 이거 망가져도 충전기 작동하는데 단 1회 영향도 안 줘요. 왜냐?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모스펫 가지고 점프 스위치를 만들었다. 이거 망가지면 AS 안하고 그냥 쓰셔야 됩니다. <웃음> 예,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 팬안 돌죠? 팬은 기판 온도가 60도 넘어야 돌아요. 뭐, 날씨가 시원할 땐안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어, 온도가 올라갈 때 안전장치를 두 개나 넣었어요. 첫 번째, 기판 온도가 80도에 도달하면 충전량을 반 정도로 줄입니다. 두 번째, 기판 온도가 100도가 되면 충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90도로 내려가면 다시 충전을 시작해요. 그리고 또이 기판 만들 때그 자동차... 어딨죠? 본네트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본네트 온도가 여름에 80도까지 올라가는데 견딜 수 있냐? 그래서 200도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200도까지 견딘다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웃음> 이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200도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행 충전기를 요리를 해볼 거예요. 아 그런데 후라이팬을 집에 있는 걸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사다만 하나 합시다 쓸데없는 소리 뭐냐면 제가 후라이팬 매니아예요 저는 집에 약한 23개인가 4개 정도 되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마다 후라이팬은 다 달라야 돼 그리고 그 남들이 좋다는 것도 많이 사봤어요 첫 번째 제가 산거 이거 자. 볼까요? 이 발라리리라는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이틀이랍니다. 그 백화점 들어가면 거의 주방 코너 맨 앞에 깔아놔요. 야, 이거 5피스 세트 할인 한 행사한다고 해서 샀는데 제돈 주고 제가 산 겁니다. 이거요. 이마트 그 노브랜드 프라이팬 있죠? 그거보다 10배 비싼데 그거만큼도 안좋아요. 아,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 발라리니 뭘까? 왜 이런걸 만들지? 프라이팬을? 진짜 후졌어요 반대 얘는 이렇게 보여줘 되나? 피슬러라는 제품이고요 얘도 좋대가지고 샀는데 얘는 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웃음> 진짜 좋아 네 이건 이마트에서 산 노브랜드 웍인데요 이 노브랜드 웍이 이틀이 글씨를 보려면 이렇게 되나? 네 메이드 인이태리 발라리니 후라이팬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실 발라리니는 집에서 왜 쓰냐면 가벼워서 얘보다 가벼운 거할때 솔직히 근데 후라이팬은 정말 안 좋아요 이마트 노브랜드가 더 좋아 아! 후라이팬 또 있다 후라이팬 매니아 이거는 프랑스에서 만든 스타우브라는 후라이팬이에요 이거 좋아요 이건 쓸만해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 이건 스테이크 해 먹을 때 참 좋고요. 핫플레이트라고 하죠? 근데 단점은 아,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틈에 육즙이 껴가지고. 근데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쓰다가 와이프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난 기분 낸다고 스테이크를 여기 딱 구워가지고 식탁에다가 딱 놨거든? 식탁이 네모나게 탔습니다. <웃음> 아, 받침 틀을 놓고 해야 돼. 좋긴 좋은데 쓰기가 불편하다. 아, 스타오브은팬 말고 그 냄비도 있거든요. 무거운 냄비, 묵직한 거, 스튜하는거 그 냄비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단점은 너무 무겁다. 또 칼도 소개해드릴게요. 배터리에다가 주방용품이 나옵니다. 이 칼은 주웰링 파이브스타라는 칼이고요. 메이드 인점원이에요 이것도 할인 행사할 때 샀는데 제가 살땐 엄청 비쌌는데요. 이거보다 이거나 이마트 칼이나 큰 차이 안나요. 얘도 왜 명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전에 쓰던 중국산 칼이 더 좋아. <웃음> 아 이거 날 금방 무뎌져가지고 계속 갈아줘야 되고 이거보다는 일제 슌 슌이라는 칼이 좋다는데 그거 한번 사보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충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막 긁혀 긁히면 버릴래. <웃음> 다 긁혀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발라리니를 써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요리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칼질 잘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기름을 두르고 아, 후라이팬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충전기를 켜겠습니다. 켰고, 충전이 되고 있죠? 몇 충전이 되고 있나요? 40, 음. 자, 같이 구워. 자, 온도가, 여기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충전량 줄어는걸 보여드려야 돼. 계란도 털어. 화력이 약케 화력이. 와, 와. 케이블 전갈템, 케이블도 괜찮아요. 이블어 200도까지 괜찮아요. 아다 테스트가 되네요. 네, 다 테스트가 되는 거네. 온도는 몇 도로 측정이 됩니까? 아 글씨 작아서 안 보인다. 충전 잘 되고 있나요? 네 충전은 좀 있어요. 몇도 되고 있어요? 30... 어 파랑 페어 들어가고 있어요. 기판 100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음... 그러게요. 음. 되나 아예 기름에다가? 자, 어때요? 충전량. 0이 되었습니다. <웃음> 예. 영 대도 지금 100도예요. 음... 지금 100도고요. 자. 27도 아니에요? 응? 약간의 오차 있지. 아, 네. 당연히. 네. 100도를 네. 이 상태에서 이제 100도가 되면 충전이 멈추고요. 사실 100도 돼도 괜찮아요. 200도까지는 기판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이게 고장 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서 또 보여 줘야지. 네. 이제는 불판을 내리고 충전이 다시 되는지 온도가 내려가면 와 어, 뜨겁다. 와우. 치울게요 네. 네. 충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예. 여기 충전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 충전기는요 열에 견딜 수 있도록 PCB를 사용 안하고 알루미늄이란 금속으로 기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200도까지 온도를 아니 200도보다 사실 조금 더 견뎌요. 한 220도, 30도? 그 정도까지 견딜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100도가 되면 충전이 멈추도록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50A 퀀텀캣 주행 충전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뭐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저희는 또 다른 종류의 충전기를 꾸준하게 개발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